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다른 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권총이죠 한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아카데미과학에서 만든 어, 저기 뭐야? MMP9의 카피품이죠 MP40이라는 에어소프트 핸드건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크로모형에서 베레타, 어, 베레타 모델의 조금 컴팩트한 에어소프트 핸드건 한정이 얼마 전에 출시를 했어요. 뭐, 이 제품은 이전에 뭐, 다른 제조사를 통해서 출시된 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국내에 있는 아크로모형에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베레타 M1934 헤비웨이트 모델입니다. 자 아크로모형. 여기서 아크로모형이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크로모형은 국내에 있는 에어소프트건 제조하는 몇안 되는 회사 중에 한 군데고 주로 지금 이 제품처럼 헤비웨이트 모델이라든지 이런 조금 어 저가형 에어소프트건임에도 조금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뭐 아카데미과학이라든지 이런 회사, 토, 어, 토이스타 어, 주로 우리나라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크게 세 군데가 있죠. 저희가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아카데미과학. 근데 아카데미과학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좀 낮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토이스타 아니면 아크로모형이 조금 이 성인들을 타겟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음그 중에서 아크로모형은 조금 헤비웨이트 모델에 좀 특화돼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번 이 제품을 제가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음, 아크로모형은 이전에 ppq 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싶은 핸드건들이 좀 있어 가지고 요번에도 요거 출시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차전에 박스를 열기 전에 전체적인 박스의 생김새입니다 어, 전면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19세 이상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이라는 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 베레타 M193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박스 전면에 보면 은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큰아들이 지금 고인데 큰아들이 이거를 한번 박스를 옆에서 보더니 아빠 이거는 왜그 자기가 쏴 봤을 때 어, 이거는 청소년이 써도 전혀 무방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인용 제품이라는 것 이름을 붙이고 청소년한테 못 파게 하는지 왜 그런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법이 이러니까 뭐 이렇, 이렇다라고 마, 말을 했는데, 음,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실 너무 규제를 할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전 장비나 이런 안전 교육이 있는 하에 사용을 하면은 이 비비탄 총도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고 안전한 레저 스포츠가 될수 있는데, 음, 국내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슬이 길어졌습니다. 박스는 전체적으로 제손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작습니다.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박스는 아크로모형이 보통 이렇게 어, 흔히 말하는 이런 갈색깔 똥박스라고 하죠. 똥박스인데, 박스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제가. 항상 하는 듯이 이렇게 냄새 맡아 보면은 응, 생각보다 냄새도 별로 안 납니다. 종이 냄새밖에 안 나요. 이전에 그 INF G36 지상열은 완전히 진짜 박스가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났는데. 어, 한장이 A A 이게 A5냐? 이 M 용지의 A5 아무튼 작은 용지의 베레타 M1934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어소프트 건 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헤비웨이트 답게 무게는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박스를 다 열어보면은 비비탄 샘플로 들어있는 비비탄인데 아카데미 과학과 뭐 별반 차이 없게 0.2g 탄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저품질의 비비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용 안할것 같고 요거는 저기 1... 자 나사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그리고 박스를 다시 덮어주고 에어소프트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뭐 이런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생김새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웃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헤비웨이트 모델이라고 했죠. 헤비웨이트 말 그대로 플라스틱에 이그철 성분을 합류해서 조금 더 무게를 묵직하게 어 우리가 풀메탈 건처럼의 느낌을 나도록 해서 만들어 파는 모델입니다. 이게 보통 그 일본에 있는 에어소프트건의 마루이사라든지 웨스턴남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일본 내법이 어 메탈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식으로 메탈 재질에 이렇게 메 철 성분을 좀 함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의 아크로모형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서 드렸던 에어 그 아카데미 과학의 MP40 네, MP40도 메탈 그레이드라고 했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뭐 만졌을 때 느낌은 뭐 그래도 플라스틱이지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오 이거 쇠 같다라는 느낌을 들게끔 하는 그런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베레타 특유의 슬라이드 윗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베레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어,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각인들은 실총 베이스로 각인을 좀 한다고 라는 하지만 이 옆에 이렇게 각인들이 나와 있는데 요 뒷부분에 보면은 각인이 뭐 CAL765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이 각인은 이 총에서 사용하는 그 탄에 대한 각인인데 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타, 각인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실제로 이 총에 쓰는 탄의 각인이 아니고 1935라는 어, 이거와 다른 탄을 쓰는 모델의 탄의 각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 총의 원형 바로 그 예전에 국내에 모니카공업이라는 이 M1934 베레타를 만들어 팔았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금형을 아크로모형에서 그대로 인수를 해서 어 출시를 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니카공업에서 나왔던 베레타와 똑같다고 보면 되죠 약간 뭐 트리거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개선점은 있지만 이런 각인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총의 어, 메탈 부분의 명칭들을 몇 개를 찾아보면은 그 뒷부분에 있는 해머 부분은 메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보면은 이그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볼트 슬라이드 스톱 레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과 어, 발사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이 부분도 부품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트리거 트리거 역시 메탈로 되어 있어요. 이전에 모니카 공업에서 만들었던 트리거는 이런 트리거가 아니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C 타입 트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요런 식으로 아크로모형에서 이 제품을 어, 다시 출시를 할 때는 이 실총과 똑같은 형태의 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콜트 시리즈에 있는 이런 트리거 요런 형태와 똑같이 요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탄창 어, 하부 범퍼, 탄창 하부 범퍼 에 있는 이 부분도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탈이 상당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연합금 같이 나는, 뭐나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딱 떨어뜨렸을 때이 부분이 깨질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전체적인 세형김새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제가 이, 제품, 이 제품의 이제품 그 실총과 디자인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아요. 실총의 디자인 감성을 좀 비슷하게 재현을 한것 같아요. 이런 그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고정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어 저는 이전에 나와 있던 아크로 모형의 PPQ와 어 대등하게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그 일자 드라이버가 동봉이 되어 있다고 라 했죠. 이게 왜 들어있냐면은 요 보통 우리가 실총 같은 경우에 이 그립에 있는 그립 나사를 조립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어 일자 드라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립된 이 드라이버는 십자 드라이버로 십자 나사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중에 맞게끔 해라고 이렇게 일자 나사 두 개를 동봉하고 을 있습니다. 차라리 동봉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일자 나사를 박아 출시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네요 이거는 조금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굳이 이거 하나의 단가가 얼마 하진 않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일자를 동봉할 게 아니고 일자나사를 뭐 같이 포함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뭐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늠쇠 가늠자 부분은 다 몰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상단에 뭐 조리 교체를 할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저가형 에어소프트건들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베레타 특유의 이가늠쇠 가늠자를 가지고 있는데 음 글록하고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이전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실총들이이 옆에서 이렇게 어, 글록들 같은 경게 옆에서 밀어서 이렇게 사이트를 조립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형태를 조금 더 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몰드 형태지만 제작이 되어 있고 총번 1983 9 이라는 총번이 여기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총번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뭐 모든 총은 다 똑같습니다. 모니카 공업에서 만들었을 때그 각인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립이지만 그립 옆면에 베레타라는 요 양각 양각 형태로 플라스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작동 방식은 어, 성인용 에어 소프트건 음, 가스건 아니죠 이런식으로 어, 에어 코킹 방식이에요 상당히 어, 생각보다 경쾌하고 어, 좋은 느낌이에요 해머 역시 어, 작동합니다.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머를 당긴 상태에서 격발하면 격발이 됩니다. 이런 어, 식으로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좀 저가형 총들한테서 보면 은이 해머가 이렇게 당기더라도 이 트리거를 아무리 당겨도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격발은 되는데 어, 가스건 같은 경우는 해머를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쏠때 실제 격발이 되는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마루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근데 이는 아무래도 에어코킹건이니까 실제 격발은 안 되지만 트리거가 동작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베레타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베레타 제품을 구매할 를때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보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뒷면에 해머를 보면 은이 공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재현을 했기 때문에 뭐 재현도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안전 레버는 이쪽에 슬라이드 스톱 버튼처럼 이렇게 아래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전을 한 상태에서, 어, 여기 안전, 이 앞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안전 상태인데 안전 상태일 때 이렇게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풀게 되면은 이렇게 딱 격발이 되는 방식을 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분리가 됩니다. 슬라이드를 분리하는 방법은 단창을 뽑은 다음에 요 슬라이드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코킹이 되어 있죠. 코킹이 되면은 요게 이제 쉽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거 슬라이드를 뒤로 보내고 요 양쪽 옆면을 이런 식으로 벌리면서 위로 당기면은 이게 이렇게 빠지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서 앞으로 당기면은 슬라이드가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방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분리를 한 다음에, 이, 그, 뭐야, 안전레버 있죠? 안전레버를 이런 식으로 위쪽 방향을 이쪽으로 한 상태에서 당기면은 내부에 있는 부품들도 통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부 프레임과 아웃배럴과 이 피스톤 스프링 이런 부분들이 한방에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분리하는 방식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슬라이드를 분리할 수 있는 에어소프트건이 어 국내 제조사 중에서는 몇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요걸 요것만 딱 이렇게 당겨 가지고 풀고 앞으로 밀었을 때 슬라이드가 분리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로 분리되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베레타 특유의 이, 이, 이 이전 모델들 보면은 탄창을 요 뒤쪽에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어, 탄창을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탄창은 상, 생각보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탄창을 빼면은 이렇게 자유낙하가 됩니다. 자유낙하가 되기 때문에 어, 참고로 하시고 어, 탄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무게가 묵직합니다. 하단에 범퍼가 메탈 제품으로 되어 있. 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 내부를 뜯어보면 이 내부에 두개의 무게추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탄창의 무게가 있는 편이고요. 탄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뒷부분에 비비탄을 넣고 앞부분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밑에 건 상태에서 짤딱 짤딱 짤딱 짤 해주면은 비비탄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일명 짤짤이 탄창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에 비해서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이총 자체의 무게를 재어보면은 실제적으로 244g, 본체의 무게는 244g, 그리고 탄창의 무게를 재어보면은 46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창과 어. 바디를 체결을 해서 무게를 내어 보면 전체적으로 289g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어, 작은 사이즈임에도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 이렇게 저같이 이 에어소프트건을 수집하는 수집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 필이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꼭이 제품은 한정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실내에서 사격 테스트를 했는데 보통 사격 테스트 이전에 나왔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아카데미 과학은 한 거의 한 10m 가까이 테스트를 했는데 이 제품은 10m가 넘어가니까 제 타켓에서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3m, 5m, 한 7m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영상을 참고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3m 보다는 한 5m, 6m에서 실제로 명중률이 좀더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격을 할때이가늠새 가늠자를 보고 사격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좀 하탄이 심하게 났었고요. 한 5m 정도 나가서 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맞는 느낌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 7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집탄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뭐한 5m 정도에서 사람의 상마신 정도 안에 타켓에 들어오는 뭐그 정도 명중률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탄속을 한번 재어보면 은 전체적으로 탄속은 어,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제품과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보통 한 0.2줄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0.17줄, 18줄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편차가 0.17, 18 정도 편차가 있으니까 뭐 국내법에 맞게끔 어 탄속은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한 0.2줄 언저리로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바람이고 아무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장전화도 뭐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도 않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아크로모형에서 나온 헤비웨이트 M1934 음, 베렌타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음, 예전에 모니카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했던 M1934 모델을 그대로 어, 재출시한 모델이고 어, 동일한 금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는데 이 소재가 조금 달라졌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M1934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그 그 일본의 웨스트 남자에서 잠시 출시를 했다가 출시를 안 하는데 조금 대만이라든지 이런 뭐 일본 회사들이 이제 풀메탈 방식의 이런 베레타 좀이 소형 컴팩트 모델들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업체에서 조금 이것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있게끔 만들어서 조금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뭐 소장용으로 집에 한자 없이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업체에서 이렇게 제품을 어 꾸준히 출시해 주는 것만 해도 뭐 감사할 나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저가형 에어소프트건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앞으로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 그리고 좀 인터넷이지만 좀 저가형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좀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